아 어, 날씨 덥다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어, 오늘은 청라에서 BMX 그룹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서포트 하러 가고 있습니다 뭐 토요일날 계속 비가 와서 연기되다가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어, 오늘 한번 가서 오랜만에 BMX 타는 친구들이랑 한번 재밌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청라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짐이 많아가지고 이걸 혼자 다 들고 갈수있을런지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랑 같이 박스 클리시브에 속해있는 준호 친구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이스박스 가득 차있어 야 스쿠터가 좋아 아이스박스 나르기 의진이, 안녕? 안 자, 청라파크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보면 어 데일리클립스에서 공지를 참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파크 안에 막 걸어다닌다던가 앉아서 쉰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다 라이딩을 할수 있게 서로 다 약속을 지켜가지고 재밌게 다 즐기고 있습니다. 초록색 티셔츠 입은 친구들은 어디서 온 친구들이야? 서울 프리스타일? 네? 프리스타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 네. 저녁. 어. 호크 삼촌은 어? 아 어, 그래? 장비빨. 음. 장비빨. <웃음> <웃음> 농구장에 사람 봐. 와. 엄청 많네. 오늘 어때 여기 참가해 보니까? 형 <웃음> 이거 인터뷰입니까? 어, 어, 인터뷰야. 아 이거 인터뷰예요? 어, 좀 힘든데. 일단 사람 엄청 많네요. 어, 많아서 어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오랜만에 하니까 좋지. 피디 나죠? 기분이 아, 나요. 아, 그렇지. 아, 네. 타는 피디. 네. 어, 엄청 덥긴 한데. 어. 다 타고 있으니까요. 응. 어. <웃음>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더운데 재밌게 타고 재밌게 놀다가 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이야,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카메라 대 <내> 카메라. <웃음> 지금은 이벤트 중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품 그립 다섯 개를 걸고 네. 준비 시작! 해달지라면 <웃음> 안 돼요. 카메게 준비해 달지않면안 돼요. t h a n 1등! 1등! 와, 대구에서, 대구에서 온 친구 아, 정말 대단하다 대구에서 다 가이스 가이가 e4 아, 아, 아, 아 진짜 야 yeah. yeah. yeah. c like i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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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n the screen at last they ain't looking inside for their needs and life they want to be like by everybody in sight but trust me being free ain't s i o e lights no it's long nights and it's long fights with yourself all the time to get your mind right but if you put in the work you can find the light all right oh. 사이즈 오뭐 챙겨 주고 싶은 라이더. 조심히 갔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가셨이세요 네.